이겨맨 로블록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멤버분들과 함께 포켓몬빵 타워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포켓몬빵 타워들어 <목소리> 제가 포켓몬빵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열국대로 돌아다녀봤고 어, 당근마켓 거래도, 거래도 해보고요 그리고 쿠팡에서 하나당 8 0 0 0원씩사가지고다 먹어봤는데 네 진짜 아직도 포켓몬빵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지만 인기가 안 줄었어 편의점에서 우와. 절대 만나볼 수 없다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오늘 포켓몬빵 타워를 올라가면서 어떤 빵인지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올라가자 음, 올라가자 그래도 예. 어, 이건 빵이지? 야옹이다 야옹이다 야옹이가 그려져 있는 빵은 로켓 단 초코롤 밖에 없어 어, 뭐, 여기 초코롤이야 초코롤 이거 완전 맛있는데 야 초코롤이다 이거 진짜 진짜 엄청 맛있는데 이거 먹어본 사람? 한 번도 안먹어봤어 군대에서 먹어봤어요 나 제일 좋아해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음. 가 표현을 하자면 겉은 엄청 촉촉한데 엄청 그리고 먹었을 때 부드럽고 그리고 딱 씹었을 때 초코...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씹혀 맛있겠다! 엄청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이 빵이 우유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한다고. 포켓몬빵 빵 중에서 제일 좋아해. 야, 맞네.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 로켓탄계 성공. 오우, 와. 여기도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거짓말. <웃음> 죽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건 빨간색인데 얘들아? 네, 보라색도 섞여있어 이거 고우스 고우스다 고우스 고우스 돌아온 고우스 초코 케이크 그거다 고우스도 맛있는데 야 이거 먹을 줄 아는 녀석은 다 아는구나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너무 뭔가 달다고 해야 되나 어? 뭐 어떻게 그렇게 올라왔어? 너모르겠네데 어, <웃음> 애들아 너네 최근에 먹어봤어? 초캔몬빵? 아니 나는 못 먹어봤어 어. 미호는, 미호는, 아! 먹어본 적 없어, 최근에? 나는, 최근에는 못 먹어봤어. 너무 에그. 인기가 많아서. 나는, 어, 하나당 8,000원 주고 살 정도로, 어, 좋아하는데, 우와 최근에, 내가 스티커 되게 굉장히 좋은 거 뽑았어. 우와, 뭐? 뽑았는데? 내가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내가 빵 하나에선 골뱃 나오고, 하나에선 어니부기가 나왔다고? 어머! 오. 좋은 거 아님? 어니부기 좋은 거 아님? 언니보기는 좀 부럽다 음 짱짱 아 역시 맞았다 돌아온 고스 초코 케이크 좋아요 야 이거 표현 잘했는데 이거? 이거는 뭐야? 이건 보자마자 알겠다 원래 이 겉모습에 피카츄 모습이 그려져 있고 피카피카 촉촉 치즈 케이크라고 피카피카 촉촉 치즈 케이크? 헉와 뭐야 이거? 어. 오와, 이거 오와, 한 줄이야? 이거 설마 운인가? 모르겠어. 이거 운 같아. 내가 볼때 여기야. 여기 그리고 여기. 아, 빨간색으로. 아니 아니. 덜 불투명한 거를 봐. 아 연민이 너 천재다. 애들 아이돌 니네 아이돌 그거 먹고 있냐? 아 이게 많이 살수못가겠더라고 돌아온 고수 치즈 케이크 먹고 있네. 그래 너네들은 계속 돌아가라. 고수 초코 케이크인데. 그래, 그거 계속 먹고 와라 너는. 초코바 제일 맛있다. 나는 이제 피카피카초 빵빵 먹으러 갈게. 와.. 그거 제일 맛없다던데? 무슨.. 아 뭐야! 누가 밟았어! <목소리> 이게 이기면... 뭐.. 뭐야 이거 어떻게 가? 여기 얘들아? 파이리 구간? 뭐야? 파이리 구간?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는 멈춰봐! 잘하는구만. 늑대야, 이 포켓몬 이름 뭔줄 알아? 이 포켓몬은 파이리아, 폴드 어. 버너스 1번이지, 아니다 4번이다. 이거 꼬리에 불이 붙어있잖아. 불이 꺼지면 은 파이리는 죽는단 말이야. 응. 근데 저불 때문에 얘데몰리된 거, 임 <웃음> 자기 머리카락에 태운 거지? <웃음> 목슨가 머리카락을 선택하라 했는데 목리를선택하는 <웃음> 거네. 나는 머리카락을 선택할래.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는데 뭔 차이지? 쉬운 길은 엄청 쉬워. 더 빨리 갈수 있는 건가, 어려운 건? 뭐야! 제약자는 포켓몬빵을 먹어봤다! 먹어보지 않았을까? 제약자가 포켓몬빵을 먹어봤으니까 이 타월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요즘 포켓몬빵 구하기 힘드니까 X다. 장난입니다! 오, 아, 디테일해, 디테일해. 똑똑해. 척을 맞추다니. 대단한 녀석이야. 아, 요즘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 별따기야, 별따기. 삭삭삭삭삭. 아, 어, 야!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웃음> 너는 안 되겠다. 파일이 꼬리로 지져야겠다. 안 돼! 대머리가는 파이리의 화르륵 핫소스빵 맞죠?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어떤 맛이냐면 파이리의 핫소스 빵은 어떤 맛이냐면 음, 그 안에 핫소스가 꽉 차있어 소스가 빵 안에 아, 맛있겠다 그리고 뭐? 그 핫소스 위에 햄 조각들이 엄청 묻어있어가지고 되게 포만감이 오. 높은 그런 빵이라고 야 댕댕아 여기는 디그다 빵인데 먹어봤니? 그래? 어이?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디그다 빵? 나한 번도 안 먹어봤지 나는 초코 포켓몬 밖에 안 먹어봤어 이게 무슨 빵이냐면 빵에 구멍이 뚫려있어 오 디그다가 먹었어? 아, 아니 빵에 막 구멍이 뚫려있는데 마치 그 디그다가 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숨어있어 디그다가 안에 숨어있어? 어어 어. 근데 구멍 안에 소스가 이렇게 잔뜩 묻어있는 거야 디그다가 소스야? 어? 어? 어? 맛있겠다 디그다 어? 자 이거 맛없는 데 보자. 나잘 알거든? 디그다의 딸기 카스턴트 빵이죠? 예. 그 소스가 딸기라고. 그래서 뭔가 디그다처럼 생겼어. 그 소스가. 그런 느낌? 그럼 디그다는 딸기인가? 예, 그래, 도니체 어떻게 올라간 거야? <웃음> <자>. <웃음> 늑대야. 너는 거기서 그냥 사아참평는 아니지? 늑대야 어딘데 너? 난 디그다 빵을 먹고 있어. 제일 맛이 없다고. <웃음> 열심히 해 꼬부기의 달콤파사 꼬부기빵 맞죠? 오, 다 맞췄죠? 여맨이는 역시 빵을 먹어봐서 그런 거잘 왔네 아이 그럼 다 먹어봤다니까 이건 무슨 빵이지? 이게 피카츄빵인가? 뭐지? 이런 색깔은 처음 보는데 난 이거 무슨 빵인지 모르겠어 이런 색깔은 처음 보는데? 어 이거 뭐야 피카츄빵인가 이게? 맞네 피카피카 촉촉 치즈 케이크 이거 뭐야? 이 핑크 색깔? 프림빵인가? 모르겠네. 프린. 아. 근데 어디 지나가? 이렇게. 댕댕아 너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혹시 너도 늑대가 시켰니? 빵 사오라고? <웃음> 어, 맞아, 나 빨리 갔다 와야 돼. 아, <웃음> 안 그러면 나 큰일 나. 늑대 일진 논란 뜨는 거 <웃음> 아닌가? 오, 야, 야, 너. 야, <웃음> 나니까 댕댕아 너 큰일 났다. 너 <웃음> 이제. 미안해, <웃음> 미안해. 너 1초당 한 대라고 그랬는데. 늑대야, 빨리 갈게. 나 지금 맨 꼭대기라 그래. 빨리 와, 야들아 그럼 너가 사면 되잖아, 늑대야. 아니면 남이 사아주는게더 맛있거든. 그렇긴 해. 푸린의 <웃음> 푹신푹신 딸기 크림빵. 좋습니다. 아, 역시 나는 포켓몬빵을 하나당 8천원에 사 보람이 있네. 다 알아? 오, 오 <웃음> 대단해. <웃음> 엄청난 부자다. 여기 n p c 가 있다! 저기 리아도 있네? 야 리아는 무슨 야 디그다 빵처럼 생겼냐? 생긴 게? <웃음> 너 디그다 빵을 봤어너 말이 너무 싫어한 거야! <웃음> 어, 나 <정식> 오, <웃음> 조심해! 사다리가 거짓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사다리가 거짓말이야? 야 늑대는 꼬부기 빵처럼 생겼네! 안녕! 뿔뎃뿔! <웃음> 침뱉는데 하곤. 와 풀이 의피치피치슈였구나 드디어 깼구나 영매나 자 이제 올라가자 이제 깨보자 여기 쉽자다 이제 뭐야 이거 뭐야 오. 이거 뭐야 아, 치 내가 특수부대 공작원이 된것 같아 와우 피카피카 달콤 앙버터 샌드 이건 뭐죠 나 처음 봐 앙버터 와나 이거 뭐야 앙버터 샌드 새로 나온 건가봐 새로 나온 건가보다. 어, 이건 못 먹어봤는데 아주 귀여운 녀석이 있어 와 이거 그거다 올챙인가 이 발챙인가 이 발챙인가 이 올챙이? 손챙인가 이 <웃음> 어, 있었는데 <웃음> 손챙... <웃음> 발챙인가 이 손챙인가 이 좋아 가자 끝까지 올라가보자 발챙이의 빙글빙글 밀크요팡 뭐야 나 이거 처음 봐 뭔데? 발챙이 빙글빙글 밀크요파? 나 처음 보네, 이거? 이런 빵이 있구나. 뭐, 자료화면으로 나오겠지? 음. 피해복하고, 와, 이건 뭐야? 이건 무슨 빵이라고 하지? 이거? 어, 아, 이거 알아. 뭔데? 이거 피카츄 빵이야. 새로 나온 거. 이게? 음. 오, 뭐야, 왜 움직여,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 나 저런 거 처음 봐, 타워하면서. 나도. 얘들아 네, 너네들 못까지 우리가 빵다 먹을게 많이 먹고 살 기록 기록 잡으려라 요루루 님도 많이 먹고 키 많이 자라세요? 저는 이미 <웃음> 많이 자랐죠 그 짓말이... 맞아요 그냥 거기서 멈춘 거죠 뭐 뭐라 했냐 <웃음> 아 나도 포켓몬빵 시켜야겠다 쿠팡으로 매달려서 가기만 하면 더웠어 더웠어 꼭대기 꼭대기 용암 지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빵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흥분하면 안돼 천천히 가 여기는 발챙이의 빙글빙글 밀크 요팡이었어야 진짜 이거 아래 봐와 이거 올라왔다 내가 자 마지막 구간입니다 과연 마지막에는 띠뿌띠뿌실이라도 준비되어 있겠죠 이 정도 정성으로 만든 맵이라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띠뿌띠뿌실이 나올까요 띠뿌띠뿌실 띠뿌띠뿌실 아 없습니다 빵이 준비되어 있네요 식빵이네요 초코롤 아닌가? 옥수수 식빵과 초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야, 맛있겠다. 야, 이걸 깨네, 이걸 깨. 험난한 여행이었어. 험난한 여행이었어. 너무나 힘들었어. 볼까요? 어디서 친구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아, 리아는 여기 있네요. 꼬부기 빵을 먹고 있는 모습 보었고요 어? 안녕하세요. 연민이 닭겠어 어, 닭겠어 어, 아이도 여기니? 쩐다. 아 여깄네! 미호는 아직도 프린을 먹고 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빠짝거려? <웃음> 안 보이지? 자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웃음> 안 보이지? <웃음> 한번 해봐 깨봐 깨봐. 안, 아, 아무것도 안, 안, 안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뭘 해봐! 안 <웃음> 보이지? 아무것도 안 보이! 하 <웃음> <웃음> <웃음> 떨어졌지?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같이 해봤는데 댕댕이나 저만 깼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